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내집 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내집 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국룰을 위해 평화를 만들어 온 방법이었습니다. 1950년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소극적 평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1979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장거리 이동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85년 대기오염물질을 30% 감축하기로 한 헬싱키 의정서는 생활과 밀접한 문제까지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난개발, 오염물질 투기,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생태계가 망가지자 여르웨이는 연한국들과 해양 오염 문제 해결에도 나섰습니다. 1972년 오슬로 해백을 체결해 해양 투기를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오슬로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바다는 대화와 협력, 공감과 이해로 이룬 평화의 모순입니다. 노르웨이의 진심 어린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한 역사는 5천 년이고 헤어진 역사는 70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고가지 못하는 적경지역에서도 산불은 일어나고 병충해와 가축, well, I do. 가축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어민들의 조업권을 위협합니다. 갈풍 교수가 지적한대로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습니다.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되어야 합니다. 1972년 동서독 기본도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동독과 서독은적병 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병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설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길 바랍니다. 평화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모일 때 국민들 사이에 이념과 사상으로 나뉜 마음의 분단도 치유될 것입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라는 커다란 평화의 물줄기도 더욱 힘차게 흐를 것입니다. 둘째, 이웃 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한 노르웨이 국민들은 다른 나라의 평화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1993년 오슬러 협정 체계를 통해 반세기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중지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평화협정은 노르웨이의 평범한 외교관 부부의 상상력과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위직을 한자리에 모아 수차례 비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부부의 노력은 이팔 양 노력으로 이팔 양측은 상대를 미움과 정의의 대상이 아닌 대화와 이해,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화로 가는 과정을 가정, 창조한 이 부부의 이야기는 JT 로저스에 의해 연극 오슬로로 재구성되어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작년 말 한국에서도 무대에 올라 평화를 열망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전 세계에서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 구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지 않았습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의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합니다. 역사와 이념으로 오랜 갈등을 겪고 온 동북아 국가들에게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해 8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다자 평화안보 공동체로 확대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지역평화와 화해에 기여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건영으로 이어지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왕님, 스라이드 장관님, 스테렌 오슬로 대학교 총장님과 학생 여러분, 예배기민 여러분, 매년 5, 6월이 되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갈해피겐 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좁고 긴 표로들을 거쳐 마침내 광활한 대양과 만납니다.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년설이 녹아 대양으로 흘러가듯 서로를 이해하며 안목의 마음을 녹일 때 한반도의 평화도 대양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한국은 평화의 동반자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르웨이가 걷고 있는 인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순고한 여정에 대한민국도 늘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돼지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돼지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